안녕하세요. 7월 4주차 이벤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깨의 요정 MC레일입니다. 벌써 7월 중순이죠. 땀이 뻘뻘 나는 무더위가 일상인데요.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시원한 바람이 없었다면 정말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죠. 제가 이런 시원한 바람이 원가님들께 되어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이벤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테르미안 쿠폰 교환소. 다양한 테르미안 이벤트와 미니게임을 통해 테르미안 쿠폰을 획득해보세요. 교환 버튼을 눌러 6세대 반려동물 흑정령 얼음산 여름 텐트 등 다양한 보상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미니게임은 테르미안 마을 입장 후 미니맵 좌측 상단 NPC 목록들을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테르미안 쿠폰은 7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8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수집할 수 있으며 교환 기간은 8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흑정룡의 모험이 테르미안 축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예 테르미안... 어... 테르미안의 흑정령 모험은 테르미안 이벤트를 통해 테르미안 주사위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주사위 조각 다섯 개를 주사위 하나로 교환해서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이동해 바닥에 있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테르미안 흑정령의 모험은 주사위 판한칸한칸 한칸 정말 강력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사위 수집 기간은 7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8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며 8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주사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테르미안 낚시축제. 테르미안 지역에서 낚은 특별한 물고기를 보상과 교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사위 조각과도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보상 교환 가능 횟수는 매주 월요일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되며 물고기 수집 기간은 7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8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사용 기간은 8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얼음 흑정 영상 등장! 오랜만에 찾아온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얼음 흑정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7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8월 1일 일요일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대에 얼음 흑정 영상이 등장하는데요. 화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11시, 일요일 오후 6시 꼭 기억해 주세요. 얼음 흑정 영상은 등장 10분 전부터 미니백 우측 상단 알림 아이콘이 등장하며 해당 아이콘을 터치해서 얼음 흑정 영상 등장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얼음 흑정 영상에게 입힌 피해량 순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은 테르미안과 달리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을 위한 이벤트인데요. 신규 복귀 성장 지원 이벤트! 메인으로 진행도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임무를 완료하면 보상받기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각 임무마다 정말 좋은 보상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의뢰 달성 시 태고등급 여섯 종의 장비를 모두 획득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의 이벤트 참여 조건은 포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도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신규 복귀 연속 미션 2 이벤트 기존의 신규 복귀 연속 미션 이벤트를 모두 완료한 모험가님들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의뢰의 임무를 완료하면 역시나 기존과 같이 보상받기 버튼이 활성화되며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60레벨 캐릭터 생성권과 차원의 조각 심연 수정 결정체를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마지막 이벤트 소식입니다 모험가님의 따뜻한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이벤트! 테르미안 마을의 NPC 라라에게 나눔의 증표를 구매하면 기부에 자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의 증표는 특별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요 외형 장식부터 6세대 반려동물 해달 한통 수박, 반통 수박, 그리고 회복제까지 우리 모두 기부에도 참여하고 특별한 보상까지 모두모두 모두 받아가세요 또한 나눔증표는 1004개 이상 구매를 하면 나눔에 신청해 주신 모험가 여러분께 기부천사 칭호가 지급됩니다 나눔증표는 7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8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구매하실 수 있으며 그 다음 주 8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그리고 풍부하게 페르미안 축제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즐거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